오늘은 땡치리가 수리중인 관계로 코에을 타고 나간다 여보세요 몇시까지 하시죠 평일에? 정도면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늦기 전에 복귀를 해야 한다는 것 늦음하기 불멍까지 하고 올 생각이었는데 계획을 수정해야겠다. 그냥 돌아갈까 했지만 이미 짐을 꾸려서 나온 이상 뭐라도 하고 가자. 화로가 있지? 지난번에 화로를 안가져간 것에 대한 보상인가? 어라? 팩도 있네? 누군가 버리고 갔다. 이거 왜 버렸어? 멀쩡해 보이는데? 이런 화로를 써보기도 했었고 심지어 집에 새것이 있어서 난 필요가 없는데 이구성품다 음, 있는 것 같고 이거잖아 음. 숯받침만 없는데 여기 숯받침만 없고 다른은 원래 이게 아닐텐데 다리가 있는 원래 이것은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다리가 붙어있다 한두 번 정도의 사용감만 있다 뭐 그럭저럭 이숯다친만뭐 대용품 사가지고 쓰면 되겠구만 왜 버렸지 야뭔 벌레가 벌써 이렇게 있냐 아 화면엔 안잡히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벌레가 날고 있었다. 와... 에이, 뭐야 이게? 물가에도 벌레들이 바글바글 하다 그렇게 잠시 물 속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거 아닌가? 스받침 와, 씨발. 벌레 탄성이 튀어나온다. 저거 같은데. 맞네, 씨발. 맞구만. 그러면 파우치만 있으면 되네. 내심 파우치까지 풀 세트를 기대해본다. 파우치는 어디다 버렸냐? 이미 파우치도 여기 있을 거라고 확신하기 시작한다. 이 씨발, 팬티 아니야? 역시 파우치까지 풀세트는 무리한 기대였다. 화로에 불피우려 했던 계획은 수정하고 간단히 라면이나 먹고 가야겠다. 방문객이 나타났다. 배달 아니 캠핑어가 피칭할 곳을 선별 중이다. 조용히 있고 싶은데 빨리 보내야겠다. 2대1 맞다이로 홍군영을 내줄 최대한 친절하게 아, 안내해드렸다. 거기로 내려가면은 땅 있고. 아, 감사합니다. 무려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받았다.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이 자체가 좋은 거다. 적어도 오늘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중인 것이다. 눌러 안고 싶을 정도로 좋았지만 더 늦기 전에 땡치리를 가지러 가야 한다. 는 그들이 TP 텐트로 자리 잡은 것을 확인하고 이내 안심하게 된다. 나 역시 조만간 여기서 1박을 하리라 다짐해본다.